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요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프레드의 정식 명칭은요 리본 스프레드라고 알고 있고요 사실 하우트캐스트라는 데서 굉장히 많은 카드 기술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바로 일반인들이 보기에 가장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주는 기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주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초보자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이런 1타 2 p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종이 카드로 하셔야 되고요 이런 패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된걸 밑에다 깔고 하시는게 좋고요 지금부터 그립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립은요 이 카드의 오른쪽 위에 상단에 중지와 약지가 와주고 엄지가 이 하단을 잡아주고요 검지는 중간 부분에 와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카드를 이렇게 펴야 되는데 어, 이게 굉장히 고르게 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 검지의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검지가 이 부분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카드를 필 수가 있는 거죠. 어, 또 간격이 너무 촘촘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이기술 계속 연습을 하시고요. 이렇게 연습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엄지가 이 부분 눌러주시고요. 어, 왼손에 검지가 이 카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검지로 카드를 이렇게 밀어 주면서 엄지가 이 부분에 오게 되는 거죠 자, 맞죠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쭉 엄지가 움직이면 카드도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TV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기술이죠 마술사들이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술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이런 것만 간단히 해줘도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초보자 분들도 관계에게 충분히 어필을 할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